이림으로 한번 옮겨보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얘를 설명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보 나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릇목적보의 형태죠. 목적보의 형태죠. 1번 목적보가 뭐가 나올 수 있고 영사나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어, 명사나 대명사 목적경 명사나 오다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뭐 하나 수 어, 나올 수 있고 명사나 오올수 있어요. 사 또는 또는 현대분사도, 어, 큰 범주 안에서는 형용, 형용사에 속하기 때문에, 현대분사, 과거분사도 그렇습니다. 됐죠? 세 번째, 투구정사 됐죠? 마지막 네 번째, 원형이에 원형. 원형이 나옵니다. 원형 나왔다. 이거, 네 개. 네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 그냥 중요한 거잖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얘들아,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건 요거야, 이거 요거.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건 요거. 요거. 만 주목하면 됩니다. 시험에는 거의 기억만 나와요. 들어가 봐. 자, 목적보 형태야. 목적보 형태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놨어 내가. 미리. 명상하고 형상 현재부터 까먹으면서 쏘잖아. 신경 안 써도 된단 말이야, 따로따로. 자, 봐봐. 숨다안들어줍니다 목적을 뺍니다. 주어로 오겠죠? 예, 어떻게 되니까? B 플러스 BNP. B 그 다음 뭐가 내려와요 당연히 네. 목적보의 형태가 내려오겠죠 그죠그네 어, 이렇게 물론 뭐 여기나 여기에 뭐가 나올 수 있죠? 바이플러스? 평균자가 나올 수 있겠지? 여기다 써볼게 요 그냥 이렇게 이체 중요한 건 우리 이거잖아요 목적보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B 플러스, BP까지는 쓸수 있잖아 자, 안면에 2번. 자, 형용사. 현재 문사. 과거 문사. 세 번째, 투정사.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세요. 4번은 뭐가 돼요? 오! 투정사.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건 바로 4번이었습니다. 원형이었었어. 분명히 원형이었었는데, 추가붙습니다추가붙습니다 그래서 예문도, 요걸한번 예문을 들어보시지요 뭐 해볼까요? 자, 뭐야? 하자는, so, 보았다. 제이니, 그 다음에, 엔터 t e 나루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자, 이걸 이제 숭태로 바꿀 거야, 우리. 숭태로 바꿀 거야. 1번. 자, 얘가 뭐예요? 1번. 아 주어져 이게 동사죠? 근데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 얘아 지각 동사. 이사를 항상 멀찍이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를 머릿속에 그려야 돼. 왜? 동사가 그냥 아무나 써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쓸수 있는 동사는 여기 봐봐. 얘를쓸수 얘를 있는 동사는 지각, 사역, 해부 동사밖에 없어. 그렇지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각동사 나오고, 목적고로 뭐가 나오니, 원형이 나왔잖아, 원형. 여기도 주목하라는 얘기야. 이걸 숨틀가 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죄인이 나오죠? 죄인 타자는 보았어요? 뭘 보았습니까? 죄인이 뭐야? 방에들어한서 보았습니다. 그럼 죄인은 뭐야? 어, 시녀가 가보죠? 어지니까. 어지, e 그 n 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지. To enter, if o To enter the room. 에이님 가장 키워놓은 예, 요것이. 이렇게 내놓고요 시험 문제는 요게 껴있어 5형식 수태는 아, 근데 이게 5형식 수태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어, 문제 유형이긴 한데, 1, 2, 3, 4, 3, 4, 5형식 수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또 유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5형식 수태가 그래서 중요해요.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죠. 요거 때문 중고등학교 목법, 여러분들, 다 아, 초과를 정리해봐도 어차피 수동태는 5형식 수태가 출제될 도가 가장 높습니다. 중산이나 그때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가왜 굳지? 왜 굳지? 어, 습관에, 이 규칙에. 이 어? 룰을 만드는 거야. 2가 어? 붙여진 거야. 요거를, 근데, 그냥, 보충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9와 절의성도만 나왔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뭘 시킬 때는.